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떡상을 꿈꾸며 가사를 외친 남자 떡상남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어, 제가 최근에 미국 출장을 다녀오고 시차적응하느라 그리고 어, 오늘 다루는 주제가 조금 저한테도 약간 버거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 오늘 어, 알아볼, 함께 알아볼 영상 주제는 이제 크립토 투자 은행의 만행 혹은 그에 대한 투자 비리에 관해서 약간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IGC 시스템이 데일리 블록체인으로 사면 변경해서 크립토 투자 은행 설립을 추진했다 근데 이제 데일리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코스닥 상장되어 있는 엄연한 기업입니다 데일리 블록체인이 코스닥에 지금 어 상장이 돼 있는 걸로 보시게 될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 이제 암호화폐를 다루는 그런 투자 은행도 하나의 증권처럼 나올 수 있는 시대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조금 봤는데 알고 보니까 t 2 0의그뭐 퍼블릭 블록체인 아이콘을 보유한 기업으로 글로벌 순위 블록체인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옐로우 모바일 자회사다. 피키캐스트를 갖고 있는 회사죠. 어, 정말 제대로 하는가 보다. 크립토 투자 은행에서 이제 YCO라든지 뭐 M&A를 뭐 하면서 미래형 금융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까지 이렇게 돼 있어서 와, 이거 정말 좀 제대로 하는구나 싶었죠. 코스닥 상장사 IGS 시스템은 이제 그걸 이제 사업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투, 통과가 되었었고, 블록체인 혹은 ICO 등 관련 사업 목조 추가했다. 그렇게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어느 분야를 하시게 될 거냐면 블록체인 정보 자료 처리, 블록체인 컨설팅, 블록체인 기술 개발, 아이쇼 컨설팅 등 이미 데일리 인텔리전스와 코인원 등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코인원이랑 코인원이 거래소인 이미 이거를 하고 있는데 있어서 왜 굳이 이거를 했을까를 살펴보게 된다면 코인원과 데일리금, 데일리 금융그룹과 그리고 옐로그룹은 모두 투자 받고 투자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음, 상당히, 어, 많은 돈이 들어갔죠. 조달 금액이 천억 원으로 지금, 어, 사양 조정이 됐다는 게 어마어마한 것을 시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어, 블레이드 블록체인의 현재 얼마나 주식이 잘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음, 제그 약간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현재, 현재 첫 달, 세달 동안 6개월 동안, 그 다음에, 근데 1년에서는 현재 9%, 약 9% 성장세를 이루어냈습니다. 어, 보시게 된다면, 이제 이건 조금 절망스러울 수 있죠. 그러니까 현금 배당도 없는 데일리 블록체인이고, PBR은 1.67, 동정업계 PBR은 28.87, 그리고 EPS는 마이너스 430점. 그러니까 EPS로 가면 주당 순이익인데, 내가 한 주로 갖고 있으면 순이익이 아니라 마이너스 330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bps는 1261원, 그 다음에 PER은 마이너스 4.90.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 게 사업명이. 지금 컴퓨터 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서비스로 어, 따로 분류를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데일리 블록체인은 현재 옐러 모바일 외 1인 이제 이 1인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LH 여기 나오네 LH 외 3인 이렇게 있고 보유 지분을 보신다면 23.57 엄청난 지분율입니다. 근데 9.87 9.86%인데 사실 보통 대기업들의 총수만 하더라도 10%를 넘, 10%의 지분율을 갖기가 굉장히 크게 그, 그, 어렵습니다. 습득이 상장된 경우에는 더 그렇구요. 그 다음에 주가를 먼저 살펴보시게 된다면, 이제 데일리 블록체인 주가는 철저히 코스닥을 철저히 따라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컴퓨터 서비스의 모든 동정 업계를 잘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다소, 어, 다른 코스닥이나 그것보다 무평가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서머를, 서머를 살펴보시게 된다면 이제 2017년을 기준으로 무조건 삼을게요 2017년의 마지막 분기에서는 124억 원을 달성했죠 근데 지금 현재 어, 3월달을 살펴보시게 되면 벌써 반 이상을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엄청난 상승포,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알수 있겠죠 영업이익은 지금 마이너스 32원인데 마이너스 8일 정도면 지금 상당히 많은 것을 메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 여태까지 총한 3년 동안에 어, 마이너, 많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된 걸로 봐서는 많은 두 가지 중 하나일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어, 비용이 다른 곳에 많이 발생했다거나 다른 사업 부분에서의 이익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또 신기한 거는 자산을 보게 된다면 현저하게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약 300억 원의 그 자산이 증가했는데 3개월 동안 300억 원이 자산 자체가 증가했다는 거는 자본이거나 아니면 부채인데 부채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증가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EPS를 좋게 할, 보이게 할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 그게 뭐 그러니까 편법은 그렇다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음 다른 곳에 사업을 많이 벌리고 있구나 뭐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ROE는 상당히, 어 그러니까 12월 기준 봤을 때는 다소 적긴 하지만 개선이 된 상황이고 순이익률은 엄청난 개선사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의 순이익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순이익은 뭐 기타 세금 뭐 다른 비용들이 다 마감된 상태의 순이익을 나타내고 영업이익은 판관비를 제외한 것이 영업이익이 될수 있겠습니다 근데 순이익이 엄청나게 증가 아, 개선되는 어있건 매우 긍정적인 면이고 EPS도 많이 개선되었고 PER도 뭐 적당한 선에서, 뭐, 개선을 시킨 것이 볼수 있겠죠. ROA, r 는 조금, 어, 자산 대비니까, 음, 그러니까 자산 대비하고, 그 다음에 순 이익 대비는 조금 다소, 어, 부진을 보이고 있는데, 부채 비율이, 어, 두, 거의 두배 늘어났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 정상적인 해소로 봤을 땐, 아, 이 회사는 지금 부채를 많이 땡겼구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일리 블록체인의 좀더 세부적인 건강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트를 검색해서 뭐 분기 보고서를 함께 살펴보게, 살펴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2017년 1월부터 손입분이 연결되었다. 오케이. 그건 이해가 되고. 당사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근데 이게 왜 블록, 데일리 블록체인 쪽이 있는지, 아니 이게 왜 업데이트가 안 됐는지도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다가 2018, 년 2월, 9월에는 신규 경영진과 함께 뭐 블록체인 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할 예정이라고 할수 있고 이번출츠를 통한 주 데일리 크립토 아이비의 창립 그러니까 데, 데일리 블록체인과 데일리 크립토 아이비랑 뗄리가 뗄수 없는 관계라는 것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 계열사를 보시는 옐로 모바일, 피키캐스트, 피키피처스 그러니까 국직국직한 광고회사들이 많이 보이고 있, 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어, 부분들이 부분, 분연결돼 있죠. 금융 플랫폼에서는 데일리 마켓플레이스, 가상화폐, 코인원에서는 코인원, 당연히 코인원이 있고, 뭐 기타 사업, 상당히 많은 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용평가도는 E4이니까, 뭐, BB, 양호. BB플러스 그래서 성장을 이뤄나가는 양원 회사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뭐재무책들 당연히 볼 수밖에 없죠 재무책들 보게 된다면 12기 말 유동산이 현저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현금 부분이 늘어났고 현금 부분도 늘어난 반면 매출 채권 통 많이 늘어났죠 매출 총이익은 반토막이 났는데 판매 관련비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사실 작년에 똑같은 분기를 살펴보시게 된다 하더라도 어 영업이익이 손실이 거의 10배 이상 났습니다 어제 저는 되게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어? 왜그 원가는 거의 반이 그 떨어졌는데 왜판관비는 똑같을까? 아니면 늘어난 반면이고 반면에 금융 수익은 당연히 지금 데일리 블록체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뭐 금융 수익은 늘어났다고 볼수 있겠죠 어 근데 금융원가는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참 되게 신기한 구조로 갖게 됐다 그래서 여러가지 다 보게 된다면 당분기 총 보괄 수익은 손실이 났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거의 마이너스 200 수준으로 났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되게 저는 와뭐 망하는 회사의 징조인가 이런 느낌인데 그래 어 떡상담 좋아 어, 얘는좀 문제 있는 것 같아. 왜, 왜이 영상 올리게 됐니? 이렇게 볼 수, 볼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얘네 문제점은, 매출 채권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현금 자산, 현금 및 유동성 자산은 많이 늘어났는데, 부채 또한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동부채가 그러면 니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비유동부채도 엄청 늘어났네 어 얘네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오케이 좋아 어뭘 말하고 싶은 거니 어, 그래서 얘네들이 옐우모바일자회사기 때문에 봤는데 올해는 영업이 흑자전환 목표로 한다 뭐 제가 아까 보여드렸겠지만 지금 상당히 많은 부진을 겪고 있죠 매출원은 을 200원 이상 확보를 하겠다 이익이 아니라 매출원을 200억 잡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데일리, 블록체, 데일리 블록체인은 UCT 구축사업 구축사업 구축사업 구축사업 구축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축사업 시스템 구매 설치 사업 용역 등 올해만 뭐매출은 이미 확보한 상황이 좋다 이겁니다 근데 데일리 블록체인은 아니죠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의 안정적인 맥...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스마트시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건설업에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마트시티 구축 경험과 블록체인 기술을 모든 갖춘 국내 유럽이 기업 도역할 것이다 스마트시티가 이제 좀 많은 부분을 말씀드리기 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좀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깁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어쩔 수 없이 이익이 바로 반영되진 않습니다 부채가 더 많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채권 이라든지 채권이 더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업을 더 버리고 있다는 거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블록체인 철 순수의 블록체인 입장을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밖에 볼수 없겠죠 근데 블록체인 기술력을 갖추겠다 이거는 솔직히 데일리 블록체인 이름에 걸맞지 않다고 안죠 사실은 않는데옐로 모바일 대표 이상혁 대표가 현재 데일리 파이낸셜 그룹 인수 대금 지급을 못하자 구보능 대표에게 은밀히 배원을 지원했다. 그래서 이게 어 누구 돈으로 배원을 지원했냐가 더 중요하게 될 텐데 자 구보능 대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LS 그룹의 3대 그. 그러니까 3대째 장남이고 이제 앞으로 경영권을 이어갈 되게 유력한 후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입니다 그냥 엄청난 금수저인데 여기 뭐이 기사에 따르기 때문에 김광희 기자가 뭐 얼마나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철저히 재면제를 봤을 때는 지금 데일리 블록체인의 방향성이 상당히 많이 빛나가고 있다는 걸 저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한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옐레 모바일 또한 데일리 블록체인이랑 데일리 그 금융그룹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또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옐로 모바일이 구본 대표가 있는 포메이션 그룹으로부터 천이백억 원의 인수한 과정에서 인수 제때 지급 못하자 연장하는 조건으로 옐로 모바일 손자 회사를 통해 백억 원 대를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그냥 투자가 투자였다고 볼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게 명백한 배임 행위라는 겁니다. 투자들의 돈을 이렇게 다른 쪽을 돌렸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상혁 대표랑 구본업체는 무슨 관계냐. 현재까지는 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만 어, 입장이 그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옐로마켓 데일리 그룹에 따르면 이상혁 대표가 맞물려 4월 때, 크립토 아이비를 설립. 그러니까 크립토 아이비는 데일리 블록체인에 그런 다시 한번 협력 관계에 있는 투자 은행이죠. 포머셔 펀드에 여기에 데일리 블록체인으로 하여금 150원 투자한후 펀드에 투자함. 그래서 응? 이렇게 되는거죠. 응? 이렇게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지금 추가 배임 어, 혐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거죠 그래서 와 이건 좀 많이 심각하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투자들의 자 돈을 크립토 i 아비의그 연기 조건에 맞서서 투자하기 위해서 구분 대표를 미뤄지기 위해서 100억원 투자했다 이렇게 어, 된거잖아요 그래서 와 이건 좀와 이렇게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인건데 뭐 여러가지 혐의를 보시게 된다면 이제 배임과 행령의 종합백화점이라는 비판 언론이 지금 이상학 대표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일일이 읽을 수 없고 이제 여러 기사를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실세 부회장은 대주주인 구보능 대표다 이런 말이 오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물론 어 이상학 대표는 아니라고 강력하게 어그 분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가지 다른 기사들을 더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이자 지난해 500억대의 코인원이 50억대의 법인을 못해서 압류 직전까지 갔다 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500억... 아 영업이긴 했는데 50억의 법인세를 못 냈다? 엥? 500억원에서 10%의 그 법인세만 내면 끝난 일을 못 냈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 그리고 지금 4 0 0원 현금을 데일리블록체인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 4개월 만에 사라졌어요 누구 주머니에 들어간거나 아니면 투자했거나 둘중 하나인데 옐로모바일이나 주주비 투자자들은 경약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4개월 만에 그 많은 돈이 사라졌는데 뭐 어디 명확한 포트폴리오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정확한 입장 현재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본인도 옐로모바일의 대표인데 왜 이렇게 많은 그 리스크를 감수함에까지 이걸 할까를 살펴본다면 지금 도 추측은 이거죠. 구본웅 간의 유착과 불투명한 작은 거래, 내부자 거래가 있다 이렇게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개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옐로모바일과 데일리 블록체인 간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라기보다는 뭐 문제랄 수 있, 있고 아니면.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조금 무섭다고 볼수 있고 그 많은 돈들이 결국 투자자들의 돈일 텐데 뭐 어떠한 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 그건 조금 좀 문제가 많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크립토 아이비를 설립하고 투자한 것은 심각한, 그러니까 크립토 아이비 설립한 목적이 결국에는 데일리 블록체인이 100원을 투자하고 바로 크립토 아이비가 그 포메이션 펀드, 구본은 대표의 펀드에 투자한 것은 명백한 배임이라고 해서 다시 지금 회수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옐로 모바일에 나오는 데일리 블록체인, 데일리 파이낸셜 그룹은 곤두박질 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옐로 모바일은 이런 재벌식 독서적 황제 경영 일관한 이상 대표 잘못도 크지만 포메이션 그룹의 강력한 지배력으로 좀 탓을 돌리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게 굉장히 좀 신기합니다 <웃음>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 기사를 살펴보시기만 코인원과 데일리 파이낸셜 그룹이 순식간에 700원대 자금이 사라지면서 부실기업으로 전락했고 데일리 블록체인 역시 400원 사라지게 되면서 이상연 대표랑 구본 대표의 부적절한 관계가 천억원을 헤쳐드신 거예요 어떻게 헤쳐먹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어 법원이라든지 다른 그 판단을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두 분의 모종관계에서 1100억 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어 정말 저도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 혐의로 고발이 지금 된 상태고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옐로모바일의 대표가 이상혁인데 옐로모바일의 방향성이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근데 이제 옐로모바일 측에서는 아니라고 하는거죠 아니다 아, 고발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상 대표 개인 민사소송은 불법행위에 무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이 있었는데 뭔지는 모르는거죠 그래서 옐로모베 측의 설명을 보게 된다면 어, 어 갑자기 여행박사를 얘기하는데 어, 여기를 붙어볼게요 옐로모베의 데일리 그루밍으로 포메이션부터 인수한 것은 당시 기업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금액으로 인수한 것이고 그 시점과 그 시점 기간 동안 코인원의 기업 가치가 급격히 상승했으며, 또한 포메이션의 기준에 보이던 주식을 보면 매도한 점은 감안한 것이다. 그, 그새, 그새 코인원의 가치가 올랐다고요? <웃음> 데일리 그릉그룹의 그룹 그 DFG 가치가? 1,100원에서 그못 해쳐 드실 만큼의 그 갭을 할 만큼의 많이 올랐다? 허허, 그건 조금 <웃음> 설명이 좀안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코인원은 옐로우 모바일 지난해 12월에 2개월만 대현 조건으로 빌려간 300억 원을 현재 상황까지 이어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내야 해 법인세 50억 원대가 아직 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300억 원을 빌려 갔는데 못 냈다고요. 옐로우 모바일이 어떤 기업인데 옐로우 모바일 유동 자산만 해도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못 냈다고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이상혁 대표보다는 이제 구봉흥이라는 분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뭐 이제 4월에 설립해서 출자 후 100원 투자함 그러니까 이것만 살펴보면 돼요 그리고 300억원 150억원 그리고 다른 700억원이 지금 사라졌다는 점 500원대 인수 후엘런모바일에게 매각 600원에 넘는 차액을 남겼는데 분명히 분명히 남겼다는 말이죠 근데 없어졌다 그래서 코인원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코인은 빌린 돈을 못 냈다. 옐로 모바일 그룹이 허허허허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그래서 검찰 조사 이름 좋겠는데 여기 자 이제 좀 자세한 사황을 다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구분는 대표와 포메이션 그룹인 옐로모 초기 1조원을 전제로 1조원을 전제로 2015년 3년 전에는 기업가치 1조원 대가로 1100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12%를 적용했었는데 12 형태로, 12 형태로 다시, 그러니까 2300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12는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 상장하게 된다면 다시 그만큼의 지분을 돌려주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상혁 대표가 31.5%를 갖게 됐고, 이게 제2대주주로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제기하는 것은 구본웅 대표가 데일리그룹과 데일리 블록체인 사내 이사로 선님권 자체가 매우 불순한 의도로 갖고 직접 경영에 간섭하게 됐듯이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고 딱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하는 건데 투자자들은 당연히 안닐것게볼 수밖에 없죠 자, 이제 구본웅의 LS그룹은 지금 2018년 6월 20일 기준으로 197억 원의 통행세 혐의를 받는 그룹입니다 지금 이게 냈는지 안 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197억 내내 지금 안 내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어 보시게 된다면 시세 변동에 따라 위험이 크기에 효율적인 안전 전략 원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거래로 통일세 거래가 아니다 지금 내야 될 공정위는 이제 이렇게 제이 내라고 했는데 안 내고 있다는 점 이미 엘리스 그룹 자체가 내 부당 부 내부 거래를 유명한 회사인 겁니다 가진금 260억 원을 부과한 아주 어우 음, <웃음> 전력이 있는 회사죠. 전력이 있는 회사인데, 어, 이거 좀 끝도 없는 것 같아서 좀 마,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아직까지 안 냈다는 점, 그리고 내부 거래가 상당히 아직 어, 밝혀지지 않는 점. 이게 지금 LS그룹의 현 주소입니다. 다시 한번 재밌게 살펴보게 된다면, 옐레모벨사업부문의 요약 부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핀테크의 가상화폐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옐로 모바일은 가상화폐가 그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가상화폐가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점 영업손익은 지금 마이너스라는 점 근데 단계 손익은 플러스라는 점 뭔가 맞지가 않다 이런 느낌이죠 지금 어 뭔가 맞지가 않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옐로 모바일의 산업화에 코인원이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리고 데일리 블록체인의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부분이 용역입니다 용역 <웃음> 저는 이게 좀 웃겨요 왜 용역이지? <웃음> 막 이런 이런 느낌이다 지금 왜 용역이지? 어허 막 이런 어? 왜 용역? 외주비 자재비? 그리고 그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블록체인에 관련된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생산설비를 보시게 된다면 기계장치, 공장, 사무실, 공장 일까 3월 30일 이후로 더 많이 늘어난 것 같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보시게 된다면 용역 매출에서 많은 부분을 찾아야겠죠 많은 부분 그래서 어 이건 왜 얘네들은 진짜 데일리 블록체인이 아니라 그냥 하던 거 그냥 계속 하는 회사입니다 이름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지금 데일리 블록체인은 지금 제 조심스러운 추측이긴 하지만 그 어떠한 블록체인 관련 연구 개발도 하고 있지 않다 라고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5월 15일에 있는 분기보고서인데 그 어떠한 그 재무주표에서도 어떠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언급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기한 그 부분들이 여기 돈이 나간 부분들이 데일리 블록을 통해서 세탁되어서 옐로 모바일에 들어갔다 그리고 옐로 모바일은 그 번호에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많은 좀 실망을 하게 된 부분이 이게 아닌가 크립토 아이비를 설립하겠다 했는데 크립토 아이비에 관해서는 그 어떠한 설명도 없고 어떻게 돈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니 물론 뭐 아이비라서 뭐 대비인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본사의 그분기보고에는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매출을 내고 있고 수익이 이렇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텐데 그 변경 부분에서 전혀 없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용역 서비스를 해서 이게 말이 왜? 그니까 왜? 아이고 여러분 함부로 그냥 데일리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투자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산을 떤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제가 블록체인 IB 혹은 크립토 i b 에 얼마나 불투명한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이나 언급을 하고 영상이 조금 뭐 깔끔하지 못했다면 다음에는 조금 더 깔끔하게 전달해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언제든지 어떤 피드백도 환영하니 댓글로 많이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